여기서 제가 뭘 봉인을 해야 되나요? 이번 시즌 내내 근데 저 사실 올라운더긴 해요 그 올라운더 중에서 주로 탱커 유저다 아니 나를 봉인하면 어떡해요? 아니 뭐 그만 쓰기 안돼 안돼 이거 뭐. 방송할 때도 방송 안할 때도 못한다고요? 아플랭그 너무 세게 세워서나 어떡해 제일 잘하는 거? 오케이 가장 자신 있는 거? 아 맞다 뭐 기억하시는 제라우라 금지된 거 같다. 나 제라우라 못하지, 이제? 이번 시즌 제라우라 못하잖아. 아니 아니야. 제라우라를 봉인이 아니라 그때 정하자고 했잖아. 정한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정하죠. 네, 요거 하고 정하자. 아직, 아직 아니야. 에 아니야. 자, 모든 시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잔만보 61%밖에 안 돼요, 승률이. 제라우라도 72%밖에 안 되고요. 아, 72%밖에 아니야. 가장 자신 있는 포켓몬, 제라우라. 이상했고도 조금 할줄 알아요. 뭐, 이 정도인데. <웃음> 여러분 근데 막나뇽도 <막라뇨도> 가려 <웃음> 막나뇽 가려 안돼 안돼 여기서 제가 뭘 봉인을 해야 되나요 이번 시즌 내내 근데 저 사실 올라운더긴 해요 그 올라운더 중에서 어 주로 탱커 유저다 아제라우라 봉이네요 잠만보 봉이네요 아 그러면 잠깐만 자 여기서 자 위에 그러면 여러분 네가지만자 잔만보 제라우라 아니 나를 봉인하면 어떡해요 <웃음> 막나뇽나 요즘 망나뇽 안 하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막나뇽아목금만 쓰기 안돼 안돼 목리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라우라 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제라우라. 자저 질문 있어요 여러분. 자, 자. 제가 방송할 때만 제라우라 못하는 건가요? 방송 안할 때도 제라우라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01 판이거든요. 방송할 때도 못하는 거예요? 방송 안할 때도 못한다고요? 선택지 보이네 바라. 아 이번 말 번개 써볼까? 번개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포그리니 오지 마세요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살았고 아 돌려야 되네 돌리지 못했어 나이스 먹었나? 먹었다 좋아 한가리 쓰니 너무 잘하신다 자 좋아 이거 이거 좋아 좋아 아 이번에 너무 좋은데? 우리 팀이 조합이 너무 좋은데? 나 어디 쓰는 거야? 잡았다 나이스 죽어 <웃음> 아 좋아 가디안 이거 봐 가디안 좋다니까 아 너무 좋은 거 물론 뭐야 이거 뭐야 이거지 뭐야 아니 있었어 개고락치가나 몰랐는데 만목구리 이쪽으로 들어오실 거죠 아 좋아 전기 만목구이 어 도망쳐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발 <웃음> <웃음> <제발. 웃음> 망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진짜 저분은 제가 본 한카리에서 본중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아 진짜 최고인 것 같아 킬 가르도? 킬 가르도 해볼까? 오랜만에? 킬 가르도? 킬 가르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못하니까 전 띠띠베 가거든요 저는 잘 못하니까 띠띠베로 가겠습니다 나 어디가? 내려와나올라 아니 왜날 따라와? 망했는데 나? 나 망했는데? 나 어떻게 해, 이거? 망했는데? 이거 포기해 이거 포기해 저거 먹지마 먹지마 이거 먹어 그냥 이거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이거 먹어 자, 먹었죠? 어, 아, 일로와, 참새야. 어, 아, 감히, 다본이를 뺏어 먹으려고 그래. 킬가는도님 앞에서, 감히, 먹어도 뺏어 먹을 수 없습니다. 슉! 하 아, 됐다! 뭐요? 뭐요? 뭐요? 뭐요? 도망가, 도망가? 슉! 슉! 하 정스러운 칼날! 좋아, 슉! 이겼다! 어, 아, 도망가야지! 왜까이예요아 h o 왜 그래! 슉! 슉! 슉! 잠깐만 잠깐만 Tabas,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내가 왜... 내가 왜저 기간 저을 양산을 시켰을까... <웃음> 내가 왜저 기간 저을 양산을 시켰을까... 도대체... 나만 알고 있을까... <웃음> <웃음> 망했다... 이거 못 이긴다... <웃음> 아... 제발... 진짜...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 진짜 나도 먹자... 쪼... <웃음> 아 미안해요 아, 아니 진짜 아 너무 싫어 <웃음> 아킬가르도 못하겠어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킬 가르도가 차라리 나 이거 루카리오라고 말지 자 나이스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좋아요 나이스 좋아 자 여기 어 나이스 들어가고 하나 둘셋자 바로 공격. 기자 잡고 아 좋아 됐다 <웃음> 킬 가르도 일로와 여자야식이 죽어 아 좋아 과드라키 좋아요 이긴 거야. 내가 게임 만들어냈어. 자 가자.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피해주고, 슉슉 슉. 도망치고. 킬가로도 꾸진데. 나 못하게 했는데? 나안 돼. 이거 나 성장해야 돼요. 안 돼요, 이거. 이거 저 개구리님만 딱 보겠습니다. 안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안 좋다. 포켓몬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한테 별로다. 저, 제가 어려워서 못 쓰겠다. 개구락지야. 이거 어, 여러분 이거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마자 여기 있잖아 이거봐 이거봐 파이어 여기 있다니까 아 저거 저거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요요자식 요자식 아 됐다 됐다 자 어디 가세요 여기 오세요 쇽쇽 아하하하하 <웃음> 됐다 꼴로다 넣어볼까 한번 꺾고 넘어가고 도망치고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아주 좋아요. 제가 공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평타로 뺏어 먹은 거못 보셨습니까? 제가 썬더 평타로 뺏어 먹은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었다! 도망치자. 이거지. 평타로 뺏어 먹었다. 아, 쇽국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걸 들어간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째 가져올까? 나말씀로 떠나 방 따로 서먹고 아, 좋아, 즐거워. <웃음> 아, 만복군님 <만목꿀림> 좋아요. <웃음> 여러분. 다니까요 캐아 너가 잘 버틴다니까 아 좋아 좋아 이겼어 <웃음> 아 개구락진이 어, 제가 못 먹을 줄 알았죠? 아닙니다 <웃음> 아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아시5 레벨 됐다 아 캐리했어 좋아요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잠깐만 이거 안돼 이거 안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단단해 아니 뭐가 이렇게 단단해 이거 이 이거 졌나 아, 괜찮겠죠? 오! 이겼다! 아 좋아요. 뭐야? 나 MVP인데? 아 좋아.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으면 된 거야. 아 질량은 많이 못했다. 탱크 한대나